가격이 다 해요, 이거들아 그래요? 네. 또 아, 자제분들도 하세요? 아니 여동생하고 시동생. 어. <웃음> 야 완전 곱창볶음 가족 가족 가족이네요. 조카, 시조카 두 명. 정육점만 가족이다 하는 줄 알았더니 곱창볶음도 가족이다 네. 하는구나.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우 수장입니다 요즘 동네 상권 작은 가게로 행복한 창업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사장님 어디 계실까? 오늘 용인 수지 상권에서 작은 동네 상권 가게 하나를 찾았습니다. 예, 큰 가게 아니고요. 10평 정도 아주 작은 가게고요. 예, 원가 아주 저렴합니다. 예, 돼지 곱창이기 때문이죠. 예, 동네 상권에서 요즘 짭짤한 이수익을 올리고 있는 코로나 시대 틈새 아이템 어떤 건지 저하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이거, 이거 저 현대성우장터에서 원래 유명한 곱창집이에요? 네아야 곱창 인생 20년이라고 그러셨는데? 30년? 30대 중반부터 했어 30대 중반 우리 그 곱창이 다른 집하고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돼지고기탕은 냄새 나는 게 제일 두렵던데. 저 먹어보니까 사장님 냄새 잘안 나더라고. 그래서 다들 작업을 해요, 진죠 아. 한번 오는, 오는데 받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제대로 딱한번 여기 와서 다시 사장님만의 노하우로 작업을 더 네. 한다. 아, 그러시구나. 마장동에서 한번 삶아놓고 와요.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렇죠 어.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하는 이거 이거는 저기 어디야 띵동 배달의 민족 이런 거 하잖아요 아직 안 해요 그거 하셔야 돼 빨리 어아 이게 밥맛 없고 이럴 때는 이게 딱 놓고 그냥 막걸리 한잔 수저 한잔 먹게 딱해 아, 1이고 1%다 1% 음 1% 이 시간이 제일 바쁘구나 아.. 퇴근하, 퇴근하기 시작하는 무렵 이야.. 요즘 5시 다어두워시시 되면 어두워져서 현대 곱창 섞어서가 제일 많이 나가군요? 네몇 아. 시에 문 여세요? 두세시아 두세 네. 빨리 오습구나 그리고 밤 12시까지? 아니 10시요 밤 10시? 네. 아 쉬는 날 언제예요? 일요일이요 일요일 현대 송은 언제부터 나오신거예요 현대, 현대성우는? 좀 나간 거예요? 어, 현대성우 나간지 얼마되었어요 거기 한한 6명. 15, 6명1 6 와... 대단하시다 현대성우 사람들이 여기 오나요? 아, 그래요? 아... 아파트 5일장을 간판에 내세운 집은 사장님이 처음이야 <웃음> <웃음> 아, 야외 아빠는 요즘 어느 아파트에 나가세요 오늘은 저기 수원 구운동 사만 아파트에 아, 구운동. 네. 이제 누가 누가 많이 보나 맨날 비교하겠나? 아니, 아니. <웃음> 저희 가족이 다 해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 또 자제분들도 하세요? 아니, 여동생하고 시동생. 어. <웃음> 야, 완전 곱창볶음 가족이네 아, 조카, 시조카 두 명. 야, 재밌다, 저. 아니, 저기, 정육점만 가족이 다 하는 줄 알았더니, 국창볶음도 가족이 네. 다 하는구나. 다 해요, 거의. 저 수입이 월 정도. <웃음> 그래요? 이야, 네. 맞아. 이게 진짜. 그럼, 총 가족이 몇 분이 하세요? 세, 아까 세 명, 네 팀? 오. 부부, 저 아이 아빠하고, 그 다음에 시동생하고, 네. 네 팀, 다섯 팀. 이야, 국창볶음 가족이야. 아, 야. 조카들이 시시 시독, 조카들이 어. 다 대학 나와가지고. 어. 배워줄게. 와, 그래요? 기요 야, 내가 그랬지, 맞아. 그것 때문에 오늘 왔는데. 어, 청년들이가 딱 좋을 것 같아. 하나에월 어. 그 천만 원 되나봐요. 야. 하나, 아. 하나는 서 하는 울에서 아아.. 보면 사장님한테 여기서 일주일만 배우면 되겠어, 일주일. 네. 예, 예. 일주일 정도면 되지. 아. 네. 지금 제가 지친 모델 중에서도 어. 제가 최고낫다고 의식해서 해주면 돼요 야 아이 저 말이야 정말. 체인 점 하지 않고 이게 딱 좋잖아 이거 이거 저.. 맛은 검증된 거니까 <웃음> 또 복잡하지도 않고 네, 들어오세요! <웃음> 야.. 야 주문한 네. 거주요 네. 네. 아, 주문한 거 주문한 한게한거 주문한 아 요즘 다들 다들 요즘 맨날 맨날 안 된다고 응. 힘든다는 사람만 있는데. 해. 응. 지금 참 2년 됐나. 근데 지금 차 조거 응. 뽑는다고 다시 받아가지어아 맞아. 아니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치킨 이런 거 해봐야 원가가 너무 비싸. 그러면 직접 여기 와서 일주를 배우면 수업료를 내면 되겠다. 근데 양념 이걸 아 이거를 받아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받아야 돼서. 그게 20 20 얼마라고 그랬잖아. 네. 이걸로 꺼내서 가져가 아. 그걸 택배로 보내 주시나? 네, 네 음. 아, 저희 공장에요 그 공장에. 공장에. 아, 네. 네. 저희 이거 개해 주세요. 네. 네 잠깐만 잠깐만. 저 네. 네. 저기 잠깐 보니까 멀리 내리고. 예. 나 이제 지금 물려 갖고 언제 들어가. 잠깐 기다리세요. 네. 얼른, 얼른 잘 야, 이, 이거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되겠다. <목소리> 그래서 알바한테 하나 해서 이, 저 어디야 네. 아, 이걸 좀 크면 좋겠네 크면 아니 원래 두개 넣는 거예요 아두개 들어가요 이제. 맞아 두개 해야 되겠네 얘빨네 처음 할때 대학생 선손님이 거의 기으로 했어 근데 거기 도 얼마나 이입고지 근데 이 냄새 때가언제는거아 아아 학생 애네 오, 이 냄새, 냄새 때문에 먹는 거래, 아. 대학생이. 어우, 나걸네놀래 어, 이모, 이 냄새로 먹는 거, 그러고나한 응, 음, 맞아, 맞아. 가 때, 대학생 대장거요대 같은 거. 아, 요즘 돈 적게 드리고 이렇게 인테리어 할 필요 없이 쓸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양념 맛있어요마 떡대! 아 떡대 하하하하하하 떡떡해서 이거? 마인드요? 이 거구나? 전화다 <웃음> 네기삼습니다 네! 네 네! 네네 네! 어느 거? 네네 네! 네, 네. 네 내가 볼때는 인건비 필요없이 이렇게 혼자 하는게 딱 맞아 <웃음> 인건비 요즘 하면 아무리 못해도 250여야되잖아 네, 어, 저희는 내가 사도 맛있고 어. 삼촌 속에 으로 많이 드시는거 아... 그게 맞아 많이 못드요 음. 아이 아빠가 하는것도 맛이 똑같아요 수주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어어 그니까 이거 좀알려주면 엄청 찾아올 거야 그대신 판 이것도 야돼아 그렇겠다 뭐 그거, 이거 아아이아 그 아, 아, 아. 뭐 아, 이게 아, 이것도 제작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복장집에요 예예예 숫자 포장 몇 시요?